가이을 주식회사에 맞춰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가비병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고 의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맞쳤는데그후 의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소를 제기하여 재심 대상 판결 및제의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의회사가병조합을 상대로 위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병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2012년 9월 13일 선고 2010대 9만 7,846 판결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으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 무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 및 재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 조항은 법원의 영성 재판 대상으로서 갑과 회사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 무의이고 확정된 재심 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이 당연 무효인 위 조정 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 조항들에 의하여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위 판결들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인 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따라서 병조합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회복에 승낙을 하여야 할실체 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